또는 뭐 음. 요새는 또 양압기가 제가 언뜻 들으니까 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 네. 얘기 들었어요 2018년 7월부터 네. 제 양압기 임대 음. 구매는 안되고 음. 임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적용되기 이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험은 그냥 내가 뭐 쓰고 싶다고 되는 건아니고요 네. 어, 일단 병원에서 음.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네. 어, 여기 뇌파 붙이고 네. 뭐눈 밑에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네. 붙이고, 뭔가 네. 주렁주렁이 네. 달고 네. 네. 네. 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밤새 네.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밤새 자는 동안에 이 사람이 네. 수면무호흡이 얼마큼 있는지 뭐 이거를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여기다 막다 붙이고 잔다고요? 네. 집에서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할거 아니에요? 입원을 됩니다.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낯선 장소에서, 네. 여기저기저기 막 이런 데다 붙이고, 아, 그, 어, 나 혼자 산다에 그, 네. 나래씨가, 네. 그, 코골이 음. 검사한다고 어디 네. 가서 네. 하더니만 그게 수면 다운 검사한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거를 다 붙이고 잠이 와요? 음. 전 그게 또 걱정이 돼요. 일상적이진 않죠, 잠이 네. 네. 는 게. 네. 근데 코골이 모흡증 환자들은 워낙 잠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그, 그런 환자들은 머리만 대면 자한다는 사람꽤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자하긴 하는데, 음.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하면 음. 쉽지는 않죠. 아. 어, 그래서, 음. 감안은 해야 돼요. 음. 근데, 수면담검사를 해서, 음. A, H, I, 15 이상, 뭐, 해당된다. 그건 또 뭐예요? A, H, I, 15는 뭐예요? A가, 어, 에프니아. 에프니아. H가, 하이퍼프니아. 하이퍼프니아. I가, 인덱스. 그래서, 네. 무호흡, 저흡, 호 지수. 그래서, 한 시간에, 열다섯 음. 번 이상의 무호흡증, 저흡증이 나타나는, 음. 즉 호흡 곤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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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압기 줘도 사실 못써요. 글쎄서 저는 없다면서요. 그냥 공짜로 네. 줘도 못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안쓰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음. 사람들이 쓰죠. 음. 음. 그런 분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처방 받기 위해서. 네네. 근데 지금 요즘